포함인데요? 그 <웃음> 멘트입니다 <웃음> 아. <웃음> 주변에서도 좀 많이 시켜요 야구선수들은 알거야 올스타전 야구선수들은 알거야 올스타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요 레이미 나 e 웃해 주면 디 이게 네명 권토 빠미로로로 끝나셨습니까? 네. 야, 아, 근데 갑자기 맨 얼차려였어요. 네? 아, 체력 약하다고 고심을 시켜서 벌 받은 거. <웃음> 혹시 지난번 홈런 영상 하이라이트 좀 돌려보셨나요? 아니 그런 거 옛날에 진짜 많이 봤는데 요즘엔 한몇번안 보게 되더니 한열 번. 우리 커캐 따기보다는 팀에 도움이 됐다. 좀 마음 고생 좀 있었는데 좀 털어, 털어냈다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I'm never running behind You're never on my mind No longer there to make me comb my head, fix my tie or kiss me goodbye, swear I'm happy on my own. Hello. Hello. 머리 했어요? 네. 언제? 오늘 뭐예뭘뭘 뭐 뭘, 뭘 했단 말이야? 그냥 머리 잘랐어요 기장만 좀 잘랐는데 아, 기장만 사은 거지 사은 거지 얼마 줬어요? 안해줄거예딱 보니까 35,000원 짜린데 오, 허 비슷해 33,000원 해야 되는데 항상 아 머리 해야지? 하고 게임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 해야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 귀찮다 내일 해야지? 하고 그한 달째 오늘,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한 달째 그러는 거야. 오늘 하루 둘다 꺼. 8시 반이라. 어제 12시에 자가지고. 일찍 잤네? 어, 오늘 병식가려고 <웃음> <맥식> <웃음> 원래 해 <해뜨거> 뜨고 자잖아. <웃음> 그 정도는 아닌데. 구멍이, 구멍이. 오버하는 거예요멍 얘는 안 자요? 난안 <웃음> <얜> 자요. <웃음> 난, 한, 난 새벽이면 자고. 야, 는 두세시면 자고. 얘는 해 뜨고 자고. 없 뭐, 잠을 안 잡니다, 혹시. 네. 야, 나이트고자, 미너. 뭐, 에디트. 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네. 아, 아, 너,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리리 아직 발톱을 안보이고 있어. 헬카블. 헬잘못배웠 잘못 무잘배카블 헬카블. 거카 앵그리 버드 주블이카블 헬카블. 인사이 인사이 oh. <웃음> <찍어요, 진짜> <웃음> <웃음> 귀엽다 <웃음> 펌 유튜버 아니야? <웃음> 음식 나오기 전에 먹을 생각이야. 미소를 지금. 남기는 윤수한테 한줄 배워야지. 아, 오늘 안될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안될것 같아요. 그치? 네, 저큰것 같아요. 헬멧 바꾸신 거예요? 네. 아, 헬멧 아, 이렇게 해야겠다. 네. 네. 장난 아니던데요? 아, 방금 끝이네요? 정같이 카톡 왔는데 웃기고 셨어 <웃음> <웃음> <웃음> 웃기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썸네일이요아그 정도 일줄 몰랐는데 1부터자 하는 거아 진짜요? 네, 넥슨 캠프할 때 정장인 때이팅하는데하는게 네, 넥슨 정도형 같아. 정규 이 해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났어. 아니 블루샷이 여기. 다시 한번이팅1 3만이요 13만 되면. 약속 지켜주정이팅 이거 끝